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날의 터치감도 느낄 수 있고요 아마도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퍼팅 때려야 되냐 혹은 밀어야 되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추어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퍼팅은 이렇게 때리지 말고 밀어야 된다 이제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진짜 미는 게 아니고 문대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투터치도 하고요 혹은 퍼터 하는데 뒷땅도 칩니다 여러분들 때리는 퍼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하는 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는 거 이제 미는 거는 뭐냐면 문댄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그 민다와 그 때린다의 사이인데 어쨌든 우리 그 터치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우리가 이게 손뼉을 치면 손뼉 소리가 나듯이, 스윙만 큰데 손뼉 소리가 안 나고, 혹은 우리가 손뼉 치는데 때리진 않잖아요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 나가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오시잖아요. 그러면 퍼팅 연습장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날의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연습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이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꽂아줬는데, 이 사이에 공을 이렇게 하나, 둘 거예요. 공이 한 반개 정도 T와 T 사이로 이렇게 뒤로 나와있으셔도 괜찮습니다. 이제 공을 쳐보는 건데 어 망치질 하듯이 이 T를 칠 거거든요. 그러면 공이 맞고 나가겠죠. 자, 여러분들 이 필드에 나와서 그날의 터치감을 느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날의 터치감도 느낄 수 있고요 아마도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느낄 거예요 어, 이 느낌은 뭔가 탁탁 때리는 느낌인데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랬죠 터치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터치를 안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미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스윙은 큰데 거리가 안 난다 퍼팅하는 데 있어서 거리가 안 나면 작은 스윙이지만 공을 이 티에 이제 망치질 하듯이 공을 이제 쳐보면 아 그날의 터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의 직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라이에서도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롤링이 좋아집니다 이 홀컵 주변에 잔라이가 많잖아요 그런 잔라이가 안 타고 그냥 내가 본대로 갈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퍼팅도 보면 딱딱한 물체고요 헤드가 이 골프공도 보면 굉장히 딱딱한 물체잖아요 자 그럼 서로 딱딱한 물체끼리 이렇게 맞았을 때 튕겨 올라오듯이 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코스 나가기 전에 티를 친다는 생각으로 망치질 하듯이 터치감을 느껴보고 그날의 터치감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습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올바른 터치감, 퍼팅의 터치감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